강아지 털의 엉킨 정전기 걱정은 이제 그만. 코코다운 찰랑 미스트를 소개해보아요. 전성분 EWG 그린 등급으로 순해서 안심인 코코다운 강아지 미스트는요. 잘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어주고 얼을 제외한 곳에 분사해주고 미에 영향이 부어있는 기자도 송정 브러쉬로 마법해주면 된답니다. 강아지 미스트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? 매일 빗질 전후 목욕 후털 말리기 전후 전후 각질이 일어날 때 정전기가 일어날 때 털갈이로 털 날림이 심할 때사용 고 사용할 수 있는 순한 가지 미스트를 찾는다면 코코다움 찰랑 미스트 사용해 보세요.